안녕하세요, 에너지 언입니다 아, 나 오늘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부었네요. 어제 간만에 좀 달렸어. <웃음> 친구랑 같이 어린이 대공 갔다가 어, 건대 가서 육회랑 연어 무한리필 집 봤거든요. 육회 네번 리필했을 네요 너무 맛있어서. 아무튼 오늘은 어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살찌지않는 과자 해가지고 이 레시피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이희경 씨? 아시죠? 그 예전에 헬스 거 했던 그분. 그분 영상을 보는데, 와, 저거다. 너무 쉽게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저걸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살이 찌지 않는 단백질 과자를 만들 겁니다. 음. 재료는 간단해요. 요 포두부. 포두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두부로 한번 어,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그럼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그니까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이포도보를잘 잘라주면 돼요 한입 크기로? 뭐뭐 길게 먹고 싶으신 분은 길게 자르셔도 되고 나초를 좋아하시는 분은 삼각형으로 잘라도 되고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냥 잘 잘라주면 돼요. 저는 잘 못하니까 그냥 와 이거 봐요 여러분 1kg가 엄청 많네 이렇게 잘라놓고 그러면 벌써 절반은 다한 거예요 어, 그런 다음에 얘를 얘를 봉지에 넣습니다 여기다 갖다 줄까? 봉지에 담고 우선은 올리브유기를 뿌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후추랑 소금을 좀 뿌려줄게요 소금을 적당히 그냥 느낌알게한두세 꼬집 얘는 좀 양이 적으니까 한 꼬집 두 꼬집 두 꼬집 정도 뿌려주고 후추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어 줘요 잘 섞이게 짜잔 엄청 많죠? 그리고 이거를 에어프라이에 2 0 0도 시에 25분 정도 구워주면 된대요 그리고 25분 정도 구워주는데 중간중간에 고루고루 잘 익힐 수 있도록 5분 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얼른 구워 얘를 골고루 잘 펼쳐주셔야 돼요 익힐 수 있게 짜잔 제가 지금 어. 나눠서 여러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은 음. 이게 음 식감도 바삭바삭해서 괜찮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좀 매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시즈닝을 좀 넣어서 먹을 거예요 요거 요거 이게 음 닭가슴살 시즈닝이거든요 닭가슴살 시즈닝인데 닭가슴살 먹을 때 뿌려 먹으면은 그 감칠맛과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닭값살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닭값살이 안 맛이 없잖아. 뭐 저염 닭값살 그런 게. 근데 요거 뿌려 먹으면 매콤해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다가 요걸 좀 넣어서 좀 매콤한 과자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음. 이에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한 포당 14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성분을 보니까 막뭐뭐 뭐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야채들 뭐 여러가지 야채들 넣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닭가슴살 먹을 때 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오 맛있겠다 음 이게 살짝 매콤해가지고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지 않게 닭가슴살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요 거기다가 이게 있긴 하지만 나트륨 좀 낮춰줬대요. 그래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닭가슴살을. 음.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맛있겠죵. 음음 있어. 그럼 음 음. 음. 이거 지금은 과자가 너무 담백하다 보니까 매콤한 거 좋아하는 저는 이거 시즈닝을 좀 넣어서 좀더 맛있게 어, 먹을게요 닭가슴살 칼로리 파이터 칼로리 파이터 닭가슴살 시즈닝을 한퍼 넣어줍니다 음, 이게 냄새가 살짝 매콤해가지고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자랑 잘 흔들어줍니다 아니 이렇게 먹으니까더무겁직스럽네 이렇게 하면은, 음. 짜잔, 여러분. 이렇게 시즈닝이 좀 묻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음.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구운 거고, 얘는 시즈닝 칼로리 파이터 닭가슴살 시즈닝을 묻힌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 하나 넣었는데 감칠맛이 더없댔어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 모즐디에서 디저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제가 모즐디에서 맨 처음에 한번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족여행 가서 먹으려고 딱 냉장고에 두는데그 다음날, 어, 체크아웃 할 때, 고거를 그대로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서, 아, 죄송하다. 저 잃어버려가지고 영상을 못 찍게 됐다. 음? 혹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제품값 변상해 드리겠다 했더니 어, 사장님께서 너무 흔쾌히 괜찮다고 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보내주겠다고 영상 이쁘게 찍어달라고 맛 같은 거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제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식초를 엄청 많이 먹고 막 레몬도 그냥 먹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어요. <웃음> 그래서 제가 신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레몬케이크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 모즐디 제품이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와이디어스에도 입점해 있는 것 같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보니까 후기들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오늘은 레몬케이크들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모즐디의 위크앤드케이크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얘는 레몬케이크예요 레몬케이크 제가 사지로 봤는데 진짜 레몬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음. 짜잔! <웃음> 진짜 레몬 같지 않아요 생긴거? 어? 레몬 케이크 또 보내주신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상큼하니 그리고 얘는 얼그레이 케이크 얼그레이 케이크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봐요 너무 예쁘죠 너무 먹음직스럽죠 고아 어. 진짜 아니 이게 제 이게 배송이 되고 난 다음에 어, 가, 같이 카드가 왔거든요 봤더니 어, 바로 먹지 말고 어, 두시간이나 하루 정도 숙성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성해놨는데 부모님이 너무 드시고 싶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어여 어여 영상 찍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몬케이크 어. 레몬케이크부터 먹어볼게요 아 진짜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상큼하다, 너무 상큼해. 그리고 제가 이 빵이 좀 퍽퍽할 줄 알았는데 전혀 퍽퍽하지 않고 완전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워. 음, 너무 맛있어. 입맛이 진짜 확 도네? 음! 그몬의 상큼함과 달달함이 같이 있는데 거기다 빵의 부드러움까지. 음! 너무 행복하다, 진짜 너무 행복해. 와! 호감이 어, 1도 없어, 1도 없어. 음. 오, 묵직해, 묵직해. 아니, 되게 묵직해요. 오, 빵이 되게 묵직해요. 빵이 되게 묵직해이빵의결이장난아니다 응? 이거 봐요 빵의결와 와. 와 레몬향도 나고 음. 너무 상큼해 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상큼해이야 너무 너무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되게 묵직해요 근데 한없이 부드럽고 너무 상큼해서 너무 맛있네 아빠 주고 올게요 진짜 너무 맛있다 얘 위에 붙어있는 거 음, 진짜 과하게 달지도 않아 음. 얼그레이 케이크 아니 나는 빵 결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빵 결이? 응? 얘도 한번 먹을게요 음. 얼굴에 향이 확 오는데요? 어? 음. 여기 코코 박에 있는 그 얼굴에 보이세요? 음. 여기 빵의 특징이 하나같이 촉촉하고 되게 부드럽다 음. 기본적으로 빵들이 다딱 들었을 때 묵직한데 무거운 맛은 전혀 없고 되게 촉촉하고 살짝 해 맛들이. 어. 음. 진짜 맛있다. 음. 근데 내 마음속에 1등은 얘. 그리고 이등은 레몬 케이크. 얘도 맛있긴 한데 제입에는 살짝 달아 살짝 달아 근데 너무 부드러워. 음. 그렇지? 음. 아니, 이거 선물 주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 포장도 너무 예쁘게 오고. 그다음에 이 레몬 케이크는 진짜 레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색다르게 선물 주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표시. 맞고요. <사료받 Teams> 응? 응. 응. 음. 네. 지금은 이제 아침 7시 24분이에요. 7시 어. 24분인데 이제 막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출근할 때 옷을 입고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음. 여러분 압박밴드 아세요? 저는 압박밴드를잘때 빼놓고 운동할 때나 회사 있을 때나 다 착용하고 있어요. 어. 여기 보이시죠? 세 개. 이세 개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압박밴드인데 사용하고 있는 압박밴드가 지금 1년? 1년? 1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살까 고민하던 끝에 그 라이너 프리에서 압박밴드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이걸 하고 갈까 합니다. 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저는 출장 가는 거나, 뭐 외근 가는 거 이외에는, 회사에서 늘 앉아있고, 어? 늘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을 매일매일 하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피로도가 엄청 쌓이더라고요. 엄청 쌓이는데, 제가 이거를 SNS에서, SNS에서 이렇게 이런 걸 봤는데, 한번, 뭐, 승무원들도 많이 사, 사, 착용하고 막 그런다고 하길래, 한번 반신반의 하면서 샀거든요? 근데, 너무 시원해. 진짜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라이너프리커 보내주셔서 오늘은 이걸 하고 갈까 합니다 진짜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한라산 을 등반을 하고 친구가 너무 아파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다리가 너무 매끈하대 아래 하나도 없고 종아리에 아무래도 이거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압박 팬들을 거의 1년 동안 잠자는 시간 이외에 매일매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매끈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이 보내주신 라인업 프리 압박밴드는 점진 감압 반식으로 해서요 아래부터 위까지 단계별로 압박을 한대요 여기 보니까 어, 여기 써 있죠 종아리 맨 위에는 50% 중간에는 70% 아래는 에 100% 이렇게 돼 있고 쪼임이 덜한 밴딩으로 흘러내림을 방지했다고 해요 지금. 그리고 남녀 노소 다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바지를 오늘 입었거든요. 이렇게 바지를 입었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걸 하고 나갈 거예요. 이거 하면 진짜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정말 시원해요. 너무 너무 시원해. 어. 저는 이거는 진짜 강추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요일 별로 운동할 때도 저 이거 하고 해요. 다리가 진짜 피로도가 느끼는 게 완전 달라요. 어. 한번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바지 안에다 이렇게. 가서, 슉슉슉슉. 요게 좀 길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늘 바지를 좀 짧은 걸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서, 바지를 쭉 내리면 딱. 계도 그럼 저는 이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웃음> 어, 어제 술을 또 먹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토요일마다 술을 먹어요. 어제는 간만에 젊은이들이 그 가득가득한 홍대에 가서 어, 친구랑 전시회를 보고 술을 먹었는데, 어, 그 홍대 AK, AK 백화점인가? 아무튼 거기 4층에 요즘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플라워바이 네이키드라고. 근데 전시가 짧긴 짧아. 뭐 코스가 짧은데 사진 찍기 진짜 좋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가기에 되게 좋은 곳이에요. 어.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제는 그, 그 플라워 바이 네이키드 그 전시회를 보고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친구랑 물회도 먹고 소주를 한 새벽 먹고 그다음에 또이 차로 닭발집에 가서 소주를 또 마시죠. 아, 요즘 술 먹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괜찮아요. 저 5월 16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 하반기 대회랑 하반기 바디 프로필 준비할 거라기 때문에, 5월 16일부터 다이어트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어, 그여자들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날이, 그때가 돼지서생리가 이제 터지는 날이 돼가지고, 계속 달달하게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은 거거든요? 어, 초콜릿? 요거를 먹을까 합니다. 음. 아니, 이거를 한 박스씩 보내주셨어요. 이게 한 박스에 6개가 들어있거든요? 어? 한 박스에 6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거를, 야금야금 다 먹어가지고 요거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초콜릿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그 치즈의 맛도 나고 초콜릿 맛도 나가지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음. 거기다가 무설탕이래요 무설탕 무설탕 초콜릿이라니 음. 건강에도 좀 좋겠죠? 그래서 이거 먹고 산에 좀 가서 술좀 깨고 그러려고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한 게 이렇게 초콜릿이 지퍼팩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뭐그릴일 없겠지만 저는 한 번에 먹을 때다 먹으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먹다가 지퍼팩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할 때도 좀 편리하고 맛있더라고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또 사먹을 것 같아요 제가 무설탕이고그 다음에 맛도 있어서 치즈가 벨기에산이고 거기다가 아니 초콜릿이 벨기에산이고 치즈.. 오 벨기에산 초콜릿도 주셨네 어쩐지 치즈, 그 초콜릿이 되게 맛있더라 나 지금 술이 안 깨가지고.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영상을 찍어야죠. 요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음, 찌개까지 다 먹었다. 음, 어쩐지 초콜릿이 맛있었던 이유가 있어서 베개 사니까 맛있겠지. 음, 이렇게. 너무 맛있어. 그 치즈의 맛과, 초콜렛이 되게 잘녹더라고 이거 와인 먹을 때도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인 안주려도 괜찮을 것같아 <웃음> 요즘에 술을 꽂혀가지고 음. 얘는 화이트치즈. 화이트 치즈야 화이트 초콜렛 술에 안 깼어 계속 말이 헛나와 음.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치즈 풍미가 너무너무 좋고 초콜릿 달달함도 너무너무 좋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음. 음. 치즈랑 초콜릿이랑 같이 된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오 어,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제가 다섯 개를 다 먹어가지고 엄마 아빠도 좀 맛보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좀 엄마 아빠가 줄게요 아니 그가두 그러니까 박스 한 박스씩 왔으니까 12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박스를 10개를 다 먹어서 혼자 <웃음> 아유 불현냐네 불현냐네 나머지는 엄마 아빠 줄거예요 응. 10개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뭐 무설탕이라서 엄마 아빠도 먹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럼 오늘의 브이로그도 <웃음> 나뭘 찍었는지 모르겠네 암튼 여러 제품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